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내가 해고있어도 뭔가. 엄청 무무거리가. 3시, 4시까지. 먹거더라. 11시까지. 아, 이 모델이. 아, 이모이 아, 이 아, 이 아, 이 모델이. 아, 이 모델이. 아, 이 아, 이 모델이. 아, 이이 아, 이 모델이. 아, 이모이 어.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렇죠. 아, 아이고 그거 아이 전혀 돼잘어게 되나. 아니 일점만 먹고 일자 넘어가네. 5 0 0 0원지어 집에 간다 그 말이야. 간다고 했어요. 집에 가려고 나진시하고구까지가 3차. 아니 처음에그 근데도 룸소주방이더만해소주방 거기 거기. 어. 소룸소그렇 스타 볼 수가 없 스타 뭐. 슬프어, 스타 뭐. 어, 나, 나, 나, 나, 나 지금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아, 난 달란주용 강수 아, 그렇지 않겠지. 에이, 내가 그래서 아, 거의 다 봤거든요. 아, 방 판사님들하고 아, 희생하는데. 그러네. 그근데 달란주용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노래방 회사님 노래 부르셨는데, 그렇다고 아, 노래방을 할 수도 없고, 찾아보고, 이런 게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갔거든요? 아, 줄곧 수준이더라구거 저거 같은데, 거같은데 거기 거기 잘 갔죠, 솔직히. 말란죽만. 지하가면 양만 우리 그때 다 가득세기 그래. 분위기라 솔직히 다 단지하고, 그렇더라. 그서 거기 가면, 어차피 저거라. 저래방하고, 거내서 그래, 숯붕붕붕 양조안 넣을 거고. 물양면을좀 먹어. 이게 이양도 딸기도 고 이것도 섞여서 다먹었다 진짜 애 가지고 너 형님. 우리 형님이에요. 라면에 비비. 얼마나 불쌍해 야, 정목대인데 <놀라> <놀라> 조회수가 181일 거안 나온다, 이 배. 이건 내가 대입전국대 아니요. 무슨 초청? 초청돼 그러니까 그래도 뭐 도라로방에 중국 배들이 까지 보면 초청중있데지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실시간에 기본적으로 올라도 아, 많이 보면은 어, 어, 보면 바로 올라와요 그러면 5 0 0 0 정도는 바로 놔야 되는데 팀이 유명한 이 밥, 밥 먹어 아 인기 있는 팀은 어, 많이 안왔어 많이 안 왔다 아, 봐봐라 이거 내가 부동산 어디올리 조회수 봐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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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고 시켰으니까, 이렇게 부우승 시켰으니까 시켜야 되는데. 저번에 더며치에 우승했잖아. 아가는 친구들은 상고생긴 필요 없는 대회야. 그래도 명예가 있잖아. 여기가 명예. 기일는 여기 전에 명예 다 있었어. 아, 이 친구가 그냥 명예를 다 만들어 놨어. 명예를 아, 아, 어? <웃음> 다 만들어 놨어. 돈 담아. 돈 담아. 돈 담아. 40만원짜리 내게 40만원짜리 20만원 아니라고 상금이 아, 그러니까 상금이 상금이 보이요 그럼 정에나가야되요 아니니까 요번에는 상금잖아 어, 원래 다른 데 20만원 밖에 안하잖아 고제주관는2 뭐 0이원짜 그나마 저가 사 40만원이야 쎄지? 안쎄요? 쎄지? 쎄지? 쎄지? 쎄지? 쎄지? 쎄지? 죠 쎄지? 쎄지? 쎄지? 10만원, 10만 10만 아, 21만원. 그리고 또생각 집행부에서는 21만원 나왔죠? 커피사, 라면사, 뭐 다. 이기 마이너스다, 이거. 지금 뭔가 마이너스야. 아, 실제 따져보면. 그렇죠. 나온 게, 나온 매번 게, 번. 마이너스 나와요. 대회 나가면. 매번 마이너스라고. 이게, 너, 너는 그냥 모르니까 그렇지. 집행부에서는 다 팀장 7만원 내고. 어? 모사 뭐 가고 뭐사 가고 하면. 그래 그게뭐 그러니까 필러들은 돈을 많이 따줘야 돼. <웃음> 무거워 내가 우리 정네에서살림살해 주잖아. 아, 항상 우승해주고. 아 어? 그래 저는 내 명예를 위해 살림살를 위해서 그게 <웃음> 아니야. 이게 다 돈이야. 그래, 40만 원짜리 20만 원이면 그래. 300만 어? 해도 그냥 어디서 할까 해도 그게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아니, 2분 이상 했으면 또 1번 올라가는 거야, 아, 이거?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다. 예. 괜 얘는, 네. 얘는 점수제. 네. 2분은 점수제. 3분은 바로인데. 얘는 나하고 그러더라고, 지금. 본인 스타 잘하겠네. 점수제로 한다고. 네. 너? 야, 근처도못 그 갈라. 나는, 얘는, 나는 재범인 네. 하기 싫다. 나는 개코 밖에 싫어. 머리 아파. 계획과 우리 팀에서 받을 애 없어 나 이제 시작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승정인들이 이제 안하신데뭐 솔직히 오늘 승정인으로 승했으면 낫지 무슨 낫지? 나하고 승정인은 내 뒤에 승정인은 나는 벌써 다 있거든 지금 나랑 너무 맞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은퇴가 많이 안났어 그래서 내가 맞춰보려고이 새끼도 안나온고 은퇴 내가 지금 얼마만한 은퇴로? 아니, 자주 본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야, 이때, 아니야, 이제 겁나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개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응. 오랜만에, 영웅이가 많이 나왔네요. 그럼 영웅이랑 맞출 수 있나요? 일가여번 대회에는 전국 대회 그러니까 전국에 회라 일부는, 관내 우리 일부는 무조건 인산부를 나가야 돼요. 그게 규정이에요. 아, 대회 공지에. 아, 영웅들을 누가 아. 맞춰줘요. 지금 이 판에. 수비가 이렇게 안 되는데, 2 아, <웃음> 아 영국이 입으로 넘어가죠? 못 넘어요. 그 돈을 써분도 안씩 어어요못 넣어요. 아. 넣어요. 밑에 부서가 한계단 밑에 하이브서 가서 안씩도 음. 못 넣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제주만 에요 그냥 요 아니 특이한. 제주만 그렇게 있나 아, 나한테 성적이 넣어라. 너는 인무잖아. 너라. 아, 저, 음. 저번 에 삼국어 그서 매운 먹었다고배먹었다 저번 에 3분 vale,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나고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가 아니, 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기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빨리 결승 와서 받았어요 야, 야, 이 <목소리> 선생 돈 좋은데 너 산분도 안내 에이씨 세트가 없죠? 원래 거도나 40대 보다 뭐 키러다 올어 아니 내가 네, 대구에서 조코 연습, 저, 저, 저, 스타 연습 좀 하거든. 근도가 어, 세타가 비하니까, 네. 네. 네. 어디, 어, 어디 가도 비하니까, 네. 대접받을, 공격수늘렸어 네. 아, 세타가 비하기 때문에, 아, 나중에 나이먹고 대접받으려면 세타 좀 네. 연습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려오면되 세타가, 안형님은 세타 보안님이 세타 를하잖자공 정직하게, 내가 보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는 거를 좋아하는 거에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고 나도 형집했에데 지금은 내가 뭐제범이도 섹터 내가 그수일만다하해보는든그안 그 나오고 내가 지금 오늘 회전 안 나오는데 제범은또 회전 걔는 노바르 차를 해야 돼. 걔는 이제 제일 내편이요 후바루 그래 오늘도 진짜 오리 오늘 너무 할 꼬리나 해멀어 하나씨 오늘 나가지고 제가 짜는 거 진짜. 아, 이 새끼 두 발에 내가 찔러서. 승리해, 이거. 아 차도 확인이 없잖아. 차 없잖아. 아, 방에 좀잘찔러놨는 나중에 어 아니, 아, 아, 잘, 아, 오, 어이, 오시죠. 어이, 재미가. 용어. 이 와. 저, 갖고. 고요 다어요아리는 여기고 다리는 속이쁘시에 그태석이 문제 성인 이주 뒤에는 네, 성입이다 <웃음> 무조건 나와야 돼 왜냐면 그래도 우리 석이 형님 그 위에는 나가고 많이 좀 참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웃음> 맞아요. 네, 우리 많이 참가해야 그애정지가서 네, 왜냐면 <웃음> 같은 협회장이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이용 창가 좀 많이 보여주시다가 응. 멀지만 솔직히 제주시는 애들은 사람들은 응. 수품들이랑은 많이 안 나와 진짜 그래요 아, 문화, 그렇지. 그래, 문화, 그래. 문화 자체가 그러죠 그래. 문화 자체가 그거를 멀다, 오신 멀다 오신다 멀다 고 생각해. 멀지 않지 <웃음> 너라도 육지고 나도 육지고 너빼고 다 육지네 아, <웃음> 내 공차로 갈때 집에서 가면은 고장이 수구구장이고 발수구구장이 있어 그 다음에 발수구구장도 두 군데가 있는데 데 인조산 하로가한 40분 정 응. 그거를 내가 봐주시, 나참저전 2시가. 남양주 응. 옛날에. 그, 저한테 좀 있었대.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그 새벽 2시에와가지고 응. 새벽 2시에가지고 응. 아니, 지 누가 종료는 그게 는데 부장이 있잖아. 아니, 국립, 국악부장은 너니까 나는 그때 이제, 조금 눈을 떴어, 그때. 아. 어, 눈을 떠가지고. 아. 좀 가서 배우고 싶고. 좀 자랑한 음. 클럽이. 네. 그래.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딴데 가서 좀 배우고 싶고 하더라고. 그래서, 박서우, 서울의 팀에 이제, 그때는 이제 두 팀이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서로, 전혀? 주영희 회장님, 우리 회장님, 야, 형님 그러면, 오케이. 뭐 대신 을그래고 나도 배우고 싶었어 아 근데 그거 한, 2시간 걸리는 거이잖 1시간인데 집에 오면 각벽시간 1시간 아, <웃음> 거리네 근데 걔네 뭐박수은 어떻게 알았지 음, 걔네 어. 그때 당시에 소우 그쪽 노현이 뒤에 지금 전성우 최강구 어. 그리고 준석이그랬어완 아, 지금 난리는 서다 그랬거든 다못 시키지 아세요 보세요 아유 와. 계속 나와요 <목소리> 아, 와, 그, 뭐, <목소리> 아... 아... 요 아, <목소리> 뭐... 하하하하 제주에서는 뭐 그냥 역상생활이다 나 제주에 심이서 아무도 제주 안 도망가는데 생일이 기집 가지고 기집을지나오어요소강집 이게 서고 왔어요 기에서요 서울에서 나오거 이거 먹기 고기 1은맞다 김이야 이거 먹안 먹는데? 우린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아,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이거 해야 는아니기고기보 진짜 부럽다 <목있다> 이 아까보다 나아같아 음, 조금 더 나은 것같은데 아까보다 더부드러워졌어예 거기도 많이 배웠어아 박성호 아... 아이고. 아니 그 음, 그게 아니그 아니, 때도 박수호아니가도잘했나 박성호는 절대 난리내서 그러니까 비교는 또 같이 가끔 티에서데이트 그러니까 옛날에 살때가전제에 오를 테니까 시간 나면 그 20년 그러니까 시원난 시간 하는 게 어떠한지 알지? 그렇 아버지도 네 아버지라고 하러는데 아버지도 내가 오시는 두 번째 나요 두 번째 나그 내가 오시는 환경이 뭐였는데 아버지가 바이러스인데 아~ 그니까 많이 그쪽으 그때부터도 막심어가지 가가 내가, 내가 뭘가지르겠어 <웃음> 거기 가면 진짜 얼마 빡세게 앉아 있어요. <놀라> 여기서 이 아니라 거기는 앞라고앞를고 가다가 <놀라> <앞라이 놀라> <앞라이 놀라> <놀라> <놀라> <놀라> 가서 이제 보세요. 세요는거 그 동대문구동묘관얘기했들 동경금, 어, 어, 아까 그최수수 최연수, 넘치게 는데너 원, 예 원장이가 나우 같이 그 워터폴 그, 그 당시에 같이, 걔도 배움들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자네 나오지. 우수비 발톱 잡고 걔도 거기 팀 거기 팀 그래서 아, 맨날 나어른들한다안 내야 되구 걔를 보고 왔을 때 내가 같이 갖고 했거든 내가 가르친 건 아니고 내가 안가르치어 근데 그때는 거. 거 근데 잘잘잘좀 애들이 아직 훈련이 열심히 잘 거기 잘고 지금은 진짜 잘하대 우수비 중국 이런 거 아니야 감사 감사 서울 대회 이런 갔거든 당연히 군대 갔다 와서 엄청 놀랐어 그때도 얘네가 내, 얘네가 될수있겠어 주변이. 얘네가. 찔쩍하고 필끼리필끼리세 명이 공부를 다니까 얘네는 진짜 조합이 될 있어. 그 동네가 원래 그래요. 지금은 군대 갔다고. 아, 지금 애들이 스물, 얘네보다 더 나이가 많죠. 나이 스물 한 일곱 될걸요? 얘네 나이가 많데 말은 단점으로 할야 네, <웃음> 이제 스물. 말은깐 깜짝 나내 친구 딸내미가 스무살고 스물아이이내 <웃음> 딸이 스물살이 <20살이야>. 살. <웃음> 딸이 스무살진짜 <손> 맞지? <닿을래. 웃음> 응. 오늘 일찍 결혼했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니 <아니>, 진짜 고맙치겠네 모짐 스사 모짐 스살이 높기 마치해 어? 나기나해아아야백이야이제뭐이이 오늘 어, 아, 아, 아, <웃음> 이제, 아, 아, 네. 아, 그래. 아, 이제, 아, 이제. 거작도시시 아, 너 세파 탈거아 작년에, 작년에 네. 나왔는데 뭘시 뭐. 작년에 네. 안 나왔는데, 올해 처음, 작년에 네. 야, 나왔어. 올해 처음. 작년에야 는 축구 나왔나? 나왔나? 또올해올해 올해 어 작년에 안 했어. 아, 네. 응. 올해 처음 잖아 너무 응. 자주 봐가지 네가 네. 이게 조건이 얼마 안 돼. 에 축구 했잖아 안, 안 했다고. 아했아고아니요 그 아, 원 그래요. 까지는오버디케이아그래는 저분이 안 했다고 아예. 네. 야, 그냥 야 누가 그 누가 세팍타크로했었습니혁인가그리가그 그, 갔어요 준혁이가 아요양만 그래 그래. 저기 혁이 진혁이. 진혁이. 진혁이 세팍타크고 야, 고기 자꾸 굽지 마라. 이만 있는데, 나 씨, 원래 맞을, 원래 식어, 식어, 식어, 식어, 요구나, 요구나. 아, 이거 말만 원래 같은 거 있잖아. 씨가 씨가 씨가 씨가 어 요거만, 요거만 없어 빨리 질 이거 마이 먹고 조금 많이질 하고. 내가 사 먹으면 내가 좀거를 빨리, 오늘도 차는 게 아픈 니다 옛날에 계속 서게많이늙었다고했서 아, 그래? 면장이 아, 이제 좀할때가적분도안해봤주나봐 저렇게 잘해 이렇게 했는데 응. 그것에서부터 지금 크게 차이가 없어 니가 사실 이제 들 3분 때 마지막으로 아성기 썼었죠? 그렇지 그것서큰 차이가 없어이 나이 되면 진짜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 요러나 아마 이만한는데 너무 차기를 야, 이렇게, 네. 어릴 때 너무 차기하는 아들기분 뭐. 원래 안춤이 베이스야 그렇게 안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이지도 않 수리가 영 나쁘지도 않았는데 상대편이 세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 차만 밀리거든 네. 충분히 이기겠다 싶었는데 어, 이차 오래 차려고 늦췄는 거이가개해라고아이대오신세번 아, <웃음> 아, 어. 네. 어, 네. 아, 그 있었다 세번오신오신이 처음에 1세트어 또 무조건 오았는데 그래 내가 솔직히 나는 주장 차고 도갖고잖아 손이 이빨 싫을 거구나 내 장까지는 어 근데 답이 좀 해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내려가고 <놀라> 보면은 비가 좋아Yeah, 네. 아웃이라도 와 <놀라> 소리 질러 보 헷갈려 사신은 사신을 할지 없어 아없 차라리 그 여자분이 더 정확히 맞는데, 여자분이 매일 식 반주지 보던데? 그러니까, 보는 거야. 아, 일단 제주도 조금 마무리 내가 하나 아니, 빨리 너가 빨리 일가 아니, 아뭐이 이제, 형님은 이제, 아님은 이제, 형님이 지금 예, 이분 나야? 렇게뭐 돼있래? 아 이거는 예, 그냥... 어? 이으로야 뭐. 야, 저건 나도 있어 나와 아, 아. 군생활 5년 중에 4년은 또 운전장만 있어? 5년이 5는데그랬나가 요거하는거야 아, 그래. 약간 2년간 싸울 것 같은데 2년 <웃음> 2도못했나 음. 음. 씨야 아? 스일딱 공판이 알고받아 응? 우연소에서 나랑 만났으면 무조건 은퇴해 어, 그 금생활이래 하면서 그달하잖아아들 좋은 건 아니지 호이 아들이 진해 해군이었대 근 빅크레이션 내만나고아들고 결혼하던데 나 어. 그랬을 어. 것 같아 100%야 내가 볼땐한 50%야 감사합니 형은 뭐그 길거리 필요 없어. 현장이니까. 우리는 뭐가런거 없어? 기타 이런 거 없어. 전차야 이런 사람 없어. 어? 나는 뭐... 이거 그래. 그, 많이 말. 남았어.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가는 거지. 고기가 너무 많아. 3만원이라니까야 고기 3만원치. 슈퍼인데. 많이 많아. 이야... 3만원치. 한네 명이 백퍼지게 봅니다. 네명이지게 봐. 아, 요 여기요? 오늘 저장 있자는 완전히 갈어 얘들아, 가한다 지금 이렇게 기는으요 뭐, 뭐, 진짜 이거 뭐가 보 포지션이 뭔저보시션뭘 아이야. 너가이 한다고 옮겨. 옮겨. 응. 하지 마. 네. 아. 라 내가 는형이야냥공격할때저는 수비보다는 공격해야될 공격 응, 많이 얘기해서 그 예, 아, 나는 그냥, 너도 수비보다는 그냥 공격 아니 나 전통이야 난 수비도 볼수 있어 근데 <웃음> 나는 이제 센터, 세터, 센터만 전문적으로 모자는거뿐이지나 수로 공수할 수 있어 난 공수해 난수비도해 수비 한다고 얘기할 수, 수. 수 있는 수비 아니 공격만 하는 건아니야원래공격 <웃음> 포지션 아니 때문에. 아들뭐정이라고 하지. 아유, 존나. 뭐, 야, 물왜거야나데이가야 <목소리도> <아유, 내 볼 목소리도> 아, 내가 원래 원래 오늘 부정 수이 군대 갔고 나왔어. 응. <목소리도> 다가 어제까지 음, 내가 물리치료를 받았어 병원에서. 운동을 빠뜨려야. <목소리도> <팟힌다. 목소리도> 아, 여, 오늘 1승 2패? 네탈이 <웃음> 어, 예탈해야좀말린야 호성 같지 16강, 그지? 야, 16강까지 갔지? 어, 내가 제주도 있으면서 내가 옛날에 30번 이제 하고계신다 30번 <웃음>